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겨정구입니다 현재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에는 보시다시피 총기 스킨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총은 샷건 이제 더블 배럴 샷건에 지금 하나의 스킨을 이미 얻어둔 상태인데 다른 스킨들은 또 뭐가 있을지 이제 테스트 서버를 진행하게 되면 상자를 지급하거든요 이 상자 안에서 어떤 스킨이 나올지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자. 한이 정도만 5 다섯 개, 여섯, 일곱 개 정도를 사면 정확하게 여섯 개를 사면은 상자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일일 제한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상자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 상자는 이제 열쇠를 이용해서 까야 하는 상자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도 스킨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스킨 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그 기존의 FPS 게임들이 결국에는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임 미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을 출시한, 출시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치장 아이템이나 이런 총기 스킨 아이템인데 결국 배틀그라운드도 이런 노선을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상자를 까보는데 거의 다 그냥 똑같은 디자인의 아이템들이 뜨죠 그냥 이거는 거의 색상이 고정되어 보이거나 그래 보이는데 그냥 확률이 높은 것 같네요. 석궁도 스킨 있네요. 자 한번 까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대부분 주황색 아이템이 뜨는가 봅니다. 자 지금 윈체스터도 떴고요. 자 AK 아, 사이가인가요? 사이가도 떴고 이제 대부분 주황색 계열의 아이템이 뜨는 것 같습니다. 어우 괜찮은 스킨이 나왔네요. 카고팔. 자 다음은 자또 앰프. 이 명심해야될거는 테스트서버이기때문에 열쇠를 무료로 줘요 열쇠를 무료로 줘야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까시려면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엄청나죠? 자, 자 상자를 다 까봤으니 이제 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 현재 뜬거 보면은 AKM AK47이죠 AK47 오렌지 주황색 버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총을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생겼고요 탄창을 빼고 자그 다음에 M16 M16의 총도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스킨입니다 그냥 베이지색을 칠해놓은 그리고 M4 M4도 이제 오렌지색이 뜨게 됐는데 부착물까지 포함해서 아, 부착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장착샷도 이렇게 오렌지 오렌지 하죠 네자그 다음에 스카 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스킨이 입혀져 있고요자 캐릭터가 쓰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미니 미니죠 미니는 꽤 괜찮은 스킨이 떴는데 이렇게 얼룩무늬 스킨이 뜨게 되었습니다 뭐 칠해지 부분이라고 해봐 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래도 꽤 입... 확실히 등급이 높은 스킨이어서 그런지 꽤 이쁜 스킨이죠 자장착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스카 아 SKS SKS도 기본적인 베이지 스킨으로 뜨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베이지 색으로 열심히 칠해져 있죠 네 그리고 장착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애초에 칼라가 이쪽 계열이라 그런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카구팔, 카구팔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은 스킨이 떠졌어요 자 보시다시피 얼룩무늬, 얼룩무늬, 데저트 디지털, 얼룩무늬, 카구팔이 떴고요자 장착샷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카구팔 오렌지, 어 구려요 처고보다가 이거 보니까 확실히 좀 구린데 이거 보세요 이카고팔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이쪽 앞부분이나 여기 장전하는 부분 여기 레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나눠서 디테일을 좀 더해줬는데 이거는 무식하게 그냥 다 칠해놨어요 <웃음> 무식하게 다 칠해놨어 <웃음> 이것도 왜 칠하다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있고 자 그리고 베이지색 베이지색도 무식하게 다 칠해놨어요 이게 비싼 스킨과 안 비싼 스킨의 차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식으로 무식하게 다 칠해놨죠 자그 다음에 엄프 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노란색 주황색이 뜨긴 했는데 그냥 조금 이제 구려보이는 스킨들은 좀 디테일하게 나누는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다 칠해놨어요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칠해놨고 어자 그리고 장착샷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자, 그리고 크로스보건 크로스보건은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스킨도 의미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무식하게 다 칠해놨죠 자, 보시다시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 윈체스터 윈체스터는 여기 중에서도 등급이 꽤 높은 스킨이 떴는데 상당히 멋있어요 그래, 이런게 스킨이죠 이런게 바로 스킨인데 굉장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킨 중에서 그나마 가장 스킨 같다 보이는 아이템이에요 그나마 게임에서 볼 법하고 간지도 어느 정도 있고 너무 그렇게 몰입도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스킨이고요 자 장착 시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드 부분이라 이제 광원 이제 빛이 반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기들도 역시 스, 스킨과 마찬가지로 익스체인지를 하면은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할수 있고요 이거가 이렇게 녹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 120BP 정도, 이런 흰색 쓰레기들은 30BP 정도.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 제일 좋은 거는 240BP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자, 한번 전부 장착시켜보도록 하죠. 자, 장착시켜보도록 하고, 어디보자, 들어가봅시다. 자,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총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엄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업무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이제 인게임에서 확인될 수있고요자 1인칭으로 보게되면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1인칭으로 보게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자 그리고 자 엠포 엠포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게임에서 좀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런식으로 자볼수있고요자 1인칭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냥 멀쩡히 일반게임에서 볼수 있는 스킨들같이 생겼죠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자그 다음은 자 여기 더블 배럴 더블 배럴 사건도 이제 기본으로 베이지색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베이지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수있고요자 1인칭 같은 경우에도 근데 굉장히 좀 더러워 보이죠 1인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무기는 옆, 옆집이 시끄럽네요 자그 다음 무기는 이제 스크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베이지색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1인칭 모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AK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식 조준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AK가 있네요. 자, AK는 이제 주황색밖에 제가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주황색도 이런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인칭으로 봤을때는 이런식으로 굉장히 스크스와 약간 유사하기도 하죠 조준했을때는 이런식으로 볼수있고요자 그리고 무슨, 무슨 총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볼수 있는 총은 이제 구해볼 수 있는 총은 대부분 다 구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인게임에서 확인해야다보니까 전부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총을 다죽고 다닐수도 없고 제가 모든 스킨이 다 있는것도 아니기때문에 이제 이런식으로 나마 조금 이제 확인해봤는데 상당히 이제 그냥 생각보다 그냥 그저 그래요 스킨이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를게 없긴한데 굉장히 이게 적들 눈에도 스킨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보인다면 좀 눈에 잘 띌거 같죠? 자 이제 대략적으로 인게임에서 어떤식으로 스킨이 적용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획득하고 여러분들께 보여준 스킨 외에도 많은 스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자별로 확률이 다 다르고 이제 뜨는 아이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보여줄 순 없지만 제가 이제 화면에띄어서 어떤 상자에서 이제 어떤 아이템들이 몇 퍼센트의 확률을 가지고 뜨는지 자 이제 한번 여기 보시면 될겁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동안 이제 띄워드릴텐데 음. 근데 이번 업데이트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그런 여론도 많이 봤습니다. 뭐 서든처럼 스킨 파리 할 거냐. 뭐뭐 뭐 만겜 다 됐네 막 이러면서. 하지만 근데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에도 이미 스킨 시스템은 있는 경우고 나 아무튼 굉장히 이쁘죠. 스킨들. 일단 스킨 이쁜 스킨들이 이쁜 건 확실합니다. 지금 뭐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많은 스킨들이 업데이트가 될건데 무기말고도 지금 이제 보면은 뭐 갑바나 그런게 많이 업데이트가 준비가 되어있어요 클라이언트를 뜯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뭐 아무튼 이제 뭐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뭐 이게 이런식으로 이제 스킨을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이쁘죠 음. 이제 빨리 먼저 폼섭에 나와서 상자도 열심히 뜯고 스킨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